앞에 일수록더 무서운 거라니까. 안아, 우리 탈 거야. 뒤에 아빠랑 같이 타. 싫어. 야 라마, 이렇게 올라갔을 때 삼촌한테 손. 올라갔을 때손흔 들어. 너 무섭지? 무섭지, 야 라마. 너 무섭지? 아니, 아니, 아니, 아니, 무섭지? 안 무서워? 무서워? 끝났다 하마 재밌지? <웃음> <웃음>